조금 밝은 색으로 눈두덩이가 여기다. <웃음> <웃음> 사실 남 화장을 해본 적은 없는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네 긴장되니까 이거 엎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솔직히 화장 지우고 나온 다음에는 세다는 느낌이 잘안 들어요. 근데 이제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도? 어? 어, 얹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. <웃음> 어, 얹으면? <웃음> <웃음> 화장할 때막 강아지상 메이크업 진짜 한 300개 봤을걸요? 응? <웃음> <웃음> 어? 표정이.. <웃음> 나랑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<웃음> 정말 빡세게 진짜 오늘은 진짜 정말 내가 섹시로 갈 거야 하고서 완전 싹 하고 간대. 데무 멋지. 치해아 섹시로 섹시로 갔는데? 완전 섹시로 갔는데 난 무조건 완전 지금 엄청 섹시. 섹시한데 지금 아이 나이걸좀 빼야 될것 같아 <웃음> 너무 부끄럽네요. 아이 나 이걸 빼면한번 다시 보게요. 너무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한 번쯤 이런 화장을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받아봤으니까 다시는 안 해도 될것 같아. 써본 거리 하는 거 같다. <웃음> 할게요. <웃음>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. 아, 이게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구나. 이게. 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되게 소극적일 것 같고 자기가 다 뭔가 해줘야 될것 같다는 라 그런 그냥 다 그건 것 같아요. 되게 해프게 보이는 음, 것, 음. 것 같아요.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알바 얘기가 나왔는데 쏘나은 집에서 알바 했다고 하니까 <웃음> 저 배달해요? <웃음> 안, 안, <웃음> 어, 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것같은데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이 개, 하지. Don't do that. Don't m 무무 e Don't move. Don't move. d 모여도 move. 이 o n t move. Don't m <웃음>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그 들어보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사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편견을 갖지 말자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편견을 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외적으로 너무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아, 되게 겪는 게 다르지만 자기가 어떤 때를 가지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메이크업은 자기가 하는 걸로 네. <웃음> 담배 드립은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았는데 오토바이는 진짜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, 그 1학년. 근데 담배는 장난사마 얘기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장난이잖아요 <웃음> <웃음> 저는 라이터를 찾는다고요 자꾸 사람들이 라이터를 달래요 <웃음> 진심으로